먹음직스럽긴 해. 아! 마당 부일록. 너도 마당이 오. 오늘 제가 기분이 살짝 좋아요. Listen, I'm happy, a little bit. 어, 많은 좋은 일들이 지금 주위에 일어나고 있고. 게다가 어, 또 여러분들을 이렇게. 구라야! <chills> 피곤해. 조이요 따라와, 이씨! 따라와봐. 따라와, 따라와봐. 따라와, 따라와 아, 잠깐 나와봐, 잠깐 나와봐, 나와! 나와봐, 나와봐. 에이, 백구! 에 호미! 날씨 날나 죽이지? 에 그리고 옆집, 저 옆집, 에이, 알지, 쟤? 너는 비싸하게 생기네. 108. 야, 기가너 싸움 이긴데. 니게 네 이겨? 기본적으로, 백부대 백부 싸움은 어렵지 않아. 이렇게 있다가 얘가 목덜미 물을 물로올 거야. 우측 물을 올 때, 물을 올 때, 바로 돌아서 앙! 바로 돌아서 앙! 아 수업 끝. 오늘 아침에는, 육개쟁! 더잘 된다. 자, 잘될 거예요. 자, 이 육개장의 또 맛있게 먹는 방법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 한국에 어리 담겨있는 나물. 고사래! 고사래! 이 정도 이렇게 살짝만 덮어주세요. 그럼 이게 진짜 육개장인 거지? 음. 육개장 얼마만이냐? 아, 네. <웃음> 이거 아, 보세요! 엄마! 아! 육기장은 이게 가능해요. 이거 못 참아. <웃음> 이렇게, 와, 이렇게 해가지고. 살짝 넣으면요. 한가득. 봐봐, 이거 한가득. 이렇게 먹는 거예요. 음 무사리가 음, 다 한다 다해 괜찮네 음, 괜찮아 아이, 괜찮아 술이야 아니 약이야 약 이거 보세요 어? 라면이랑 우유랑 잘 맞아 잡주라는 거는 이 잔디에서만 자라는 게 아니라 우리 사람한테도 자라요 그 얘기 알아 그 얘기? 그 아주 옛날에 어떤 친구가 자기 친구 모친상을 당해서 이제 장례식장 갔는데 이 옛날 장례식은 지금 장례식이랑 달라요 옛날 계량한복 같은 거 입고 알죠? 여기서 이렇게 긴뭐 모자 같은 걸 쓰고 계셔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로 치면 은유행했던 게임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이제 철권이거든요 철권? 철권2 이런 거 되게 유행할 때데 그 친구가 절을 하는데 그 옆에 친구가 아주 못된 놈이죠? 그 친구가 아는데 저 아버지 아버님 폴 닮지 않았냐고 이래가지고 아주 비싸게 생기시긴 했잖아요 그 형태가 프리라고 캐릭터가 있어요 이렇게 머리 깨라게 기네 최권 게임이라는데 친구가 이제 절을 하는데 막 거기서 끝나면 되잖아요 네, 거기서 끝나면 되는데 뒤에서 오.. 이랬대요 <웃음> 그래가지고 <웃음> <웃음> 저는 절대 저는 그냥 죽빵 때렸죠 근데 그래가지고 계속 생각내서 막 웃었대요 이 잡생각이야 내가 잡생각 한번 심어 줘. 아, 내가 이렇게 생각해 봤는데. 제가 뭔가 이제 이루고 싶은 것들이 요새 막 생겼어 이거좀 의미있게 같이 시청자들 같이 해보는게 어떨까 뭐 그런거 있잖아 내가 막돈 모아가지고 여러분들막 의견 듣고 같이 해가지고 떡볶이도 팔아 보든가말은 어. 카카오톡 이모티킨 어때? 이건 못뭐 참지 막 이상한 상황 나가면은 못뭐 참지 에? 못뭐 참지 그리고 이거 보세요 이거다 시추에이션 나 아, 이모티콘 만들면은 나도 잘쓸것 같은데? 아니, 이모티콘! 뭐 있는데? 보자. 어, 이런 거 있네. 굿. 요거 봐라. 이거, 어보세요! 하면 되고. 에이! 시건, 안 되지? 아, 뭐, 이런게 있네. 김동현. 어 형님도 만든거 알고 있거든 형님도 만들었거든요 아이씨 직박구리 아 잠깐 이모티콘을 만들자 마랑 t v 만해 그러면 나눈 2천원 지불해 100명에 1 0명 ,000명, 만명이 산다면, 2천원 만, 10만, 100만, 1 0 0 0 아! 2,000만원이네요! 아! 오랜만에 지금 아웃사이드. 지금 몸이 많이 회복했고, 이제 깨우는 거야. 야, 야, 야, 야, 야, 일어나, 야, 야. 일어나, 임마. 야, 일어나. 이런 느낌으로. 바로, 칙칙칙. 지금 이곳이 굴다리 미친데 이 불다리 밑에 그감성도 있어야지 또 감성 좋아하잖아 <목소리도> 네? 수비자들한테 되게 많이 필요한 훈련인데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좌우 수비거든요 좌우 수비 좀 늘릴 수 있는 훈련인데 그래서 이제 얼마나 잘 멈추느냐가 아니고 얼마나 잘 멈춘 상태에서 다시 방향전환을 하느냐 문제라서 저희 지금 이쪽 노출한 골반이 지금 많이 아프네요 <목소리> 누구든지 처음부터 에처음뛸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네. 걸음마부터 시작해서 뛰고 다듬는 거기 때문에 저 또한 이렇게 천천히 기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저녁 시간이 왔습니다 저녁은 먹... 바로 오겹살 오겹살 와우 사운드 온! ASMR 온자 지금 이거 못잡아 지금 이거 못잡아와 이거 보세요 진짜 고기 기가 막히게 익히긴 해 내가 진짜 고기 잘 익히긴 해 동의하기 해 여자가 뻑가기네 아! 먹음직스럽긴 해. 너다 뒤졌다 야채 매넬앤센쟁 쌈에다가 고기 3장 찍어서 마늘을 칙칙칙 입에다가 칙칙칙 밥을 먹기 전에 항상 준비해야 하는 게 있죠 마랑TV 공식 막걸리 이건 뭐 참치 평선 막걸리 이건 뭐 참치 평선 막걸리 잘 익은 오겹살 두 개를, 쌈장을 올려두고, 마늘 두 개를, 칙칙칙! 연기 나는, 한쓰 기다려 먹어줄게요. 흰밥을 올려놓고, 입에다 칙칙! <웃음> 구두를 쌈장에. <웃음> 여기 에 지평선 막걸리. 끄모찬치 그 지평선 막걸리, 끄모찬치 그 지평선 막걸리. 제가 이제 저번 주 저번 브이로그 때이 꼰대라는 것에 대해서 좀 꼰대라는 개념에 대해서 설명해 줬잖아요. 근데 이제 그곳에, 그, 그곳에서 좀더 깊게 들어가면 이 단어가 떠올라요. 낭만. 구겨 넣은 감동주의에요 구겨 넣은 감동주의. 뭐 낭만이 있다 이런 거 하겠지만 아까 좀 합리화적인 감동주의라고 생각을 해야 저는요. 좀 인위적인 감동주의라는 그 낭만이 요새는 없어요 옛날에는 그냥 아, 끼워넣는데 왜 우리때는요 우리때 가요는요 뭐만 하면 여자친구 죽고, 죽고 뭐만 하면 여자친구 막 그냥 부모님 반대 때문에 다른 사람은 결혼하고 뭐만 하면 막두둥무씨 비라도 내리면 구름 뒤에 숨어서 막 천국에서 막 보고 있다고 그리고 뭐 나라어아 다시 태어나 뭐 다시 다, 다시 태어난다고 막뭐 다시 태어나고 뭐야 그리고 뭐야 또널 사랑해 세상도 양보한 너나 끝까지 아끼며 살아갈게 약속 나래떠나 그럼 낭만주의가 막 있었는데, 요새는 이제 그런 게 없잖아요. 요새는 이제 말 그대로 자존감 높아지고, 아, 요거는 아이 띠아 따라란 땅따라 이거, 뭐, 띠떼레레떼레레떼 예전에는 그래서 좀 분위기가 되게 무거웠다 쳐도, 지금은 너무 들떠있으니까, 이 들떠있는 것을 바로잡아줄 수 있는 뭔가 없어. 이 여러분들이 내 브이로그를 10만 명이든 20만 명이든 30만 명이든 어쨌든 챙겨보시는 분들이 그런 낭만적인 것에 대해서 매료를 느껴서 그래. 어딜 가든 이런 브이로그는 볼 수가 없어요! 이게 진짜 중요해요. 이게 날 것인데, 이게 다른 데는 다날 것으로 안 해. 이게 당연하잖아요. 이쁘게 포장하고, 또 재밌게 보일 수, 보이려고 하고, 뭔가, 뭔가, 원초적인 것이 없어요 원초적인 것은 하기에 되게 용기가 많이 필요하고 그냥 원초적인 거 원초적인 거 하면 돼뭐 무슨 뭐 여자, 여자친구 여자 생일이다 남자친구 무슨 뭐 기념일이다 이런 거막 챙겨주려고 하지 말고 그냥 원초적으로 가가지고 손잡고 사랑한다? 이것만 해 줘도 돼 이게 낭만이야 무슨 뭐선편지뭐 선물 이런 거 이벤트 트렁크 열어가지고 막 풍선 나오는 거. 아이 그건 아니 그건 아니지. 음, 그거는 그냥 내가 강욱야 놀러 와봐. 칙칙칙 버릇에 때렸어요. 칙칙이 포장하려는 그런 습관을 버립시다. 우리 표현의 자유라는 무기를 쓰지 말고 나자체를 표현이라 생각하고 자유를 느낍시다. 칙칙칙 이렇게 매일 저한테 이렇게 보내는 새끼들 있어요. 딱 2년 전부터 제가 과호흡 증후군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좀 쉽게 설명해드리자면 설명해 제 흥분을 하는 거야 걱정과 근심, 심리적인 압박 흥분하니까 우리 몸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계속 배출을 하게 돼요 흥분해서 이산화탄소가 없어요 그러면은 어, 산소를 효율적으로 흡수를 못한대요 제가 진짜 어... 자 달리기 선수 제외하고는 축구 선수들도 제가 주력으로 이길 자신이 있었어요 근데 만약에 이제 제가 누구한테 진다 누가 나보다 더 빠르다 이러면 참을 수가 없었어요 약간 좀 내내 그 사람을 쫓아다녀요 아 미친놈처럼 30대에 드러나면서 이거를 내려놔야 돼요 자기 스스로 평가를 좀 냉정하게 해서 내려놔야 되는데 그게 아직도 안 되는 거였죠 그래서 손출 선수를 쫓아다니는데 잘 막았어 잘 막았는데 그냥 잘 쫓아다녀, 수비 형 잘한다고 칭찬받고. 역시 마랑이다. 근데 이것이 쌓이다 보니까, 신의적인 압박이 너무 심한 거예요. 왜냐? 상대적으로 내 신체 능력은 줄어들고 있, 있고, 기대치는 더 커지고 있고. 아니, 이게 뻥 터진 거죠. 수비를 딱 해가지고 잘 막았어요. 잘 막았는데, 이게 내가 흥분을 했는지, 호흡이, 하, 하, 하, 하, 계속 너무 빨라지는 거예요. 이게 처음 느껴봤을 때 어떤 느낌이었냐면 온몸에서 절어요. 온몸이 막 그냥 절어요. 막 마비가 오는 것처럼. 그러다가 내 패닉이 오죠. 그게 패닉이거든요. 패닉이 딱 오기 시작하죠. 왜 이러지? 몸이 왜 이러지?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들 다 축구 공기하고 있는데 나 혼자서 막 혼자서 이제 경직돼가지고 이러고 막 걸어 나와요. 이러면서. 그래서 숨이 막히기 시작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까지 가는지 알아요? 이렇게 가요. 숨이 안들어지죠 맞아요. 죽는구나 라는게 딱 느껴져요. 숨막히 죽는구나. 질식, 이게 갑자기 그냥 질식사 하는구나. 근데 그때 당시에 느꼈, 처음에 느꼈을 때가 무슨 생각이었냐면 아쉽다. 이렇게 일찍 생을 마감하기에. 정신 집중을 해요. 근데 정신 집중을 하면 돼. 이게 심리적인 압박인걸 지금이 알았지만 그때 당시에 집중을 해요. 근데 넌 여기서 죽을 수 없다. 말하고 집중하고 살수 있어. 집중해. <웃음> 그래서 이제 안경을 찾아요 응급실에도 갔었는데 아무런 이상이 없대요 왜 이러나 싶었는데 이게 어제 엊그저께도 지금 축구 경기 하다가 또 왔었거든요 아 마랑이다 막 이러고 아 마랑 존나 빠르다 야 마랑이랑 부딪혀 봤냐? 존나 쎄. 아 이게 그런 기대를 붕을 해야 된다는 약간 좀 그런 승묘 때문에 또 오더라고요 그냥 당연시하게 나 혼자 이제 또 과업이 와가지고 혼자서 이제 마인드 컨트롤 하면서 밖에 나가가지고 아시죠? 봉투 이사 탄소를 좀 흡수를 하기 위해서 봉투 같은 거해 가지고 이제 신단 말이에요. 나는 그냥 그렇게 되고 싶어요. 요새 느낀 게 뭐냐면 보면 볼수록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 보면 볼수록 솔직한 사람. 보면 볼수록 호감인 사람 이런 걸좀 많이 느끼고 싶어요. 이영이 이미 그 아! 김우 제가 뭐제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 그리고 구독자 분들 운동을 좋아하든 제 일상을 좋아하든 상관없어요 그냥 제 팬들이고 재미있으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즐거워야 되는 거 아닌가? 여러분들을 울리고 싶은, 감동을 주고 싶은 그러한 콘텐츠 전혀 찍고 싶지 않고 그냥 하루에 보고 아 <웃음> <웃음> 이건 못참지 그런 에너지를 느끼게끔 하고 싶은 영상을 만들고 싶습니다 굿바이 s a 굿바이 울지마 나의 새벽에 너의 꿈을 바아 이젠 내가 용서한 이별을 줄 거야